쇼미너머니 본선 음원들 나왔다 그래가지고 강좌할꼭 고르려고 음악 듣고 있는데 아저 제목이 좀 거슬리네요 눈어또 눈이야 아니 빈첸 오반 눈송이도 했어요 그리고 어 엑소 케이팝 첫 눈도 했어 내가 눈 드립을 얼마나 썼는데또 눈이야 아니 뭐 눈에 뭐 파묻혀 뒤지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눈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눈이 그 차가운 눈이 아니고 요 눈이더라고 그래서 강좌하려고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오늘도키타황자고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거군요. 쇼비어머니 11. 본선 음원이래요. 건말링님노래고요 눈이 난 노래 강좌 한번 해볼 거고. 피처링으로 빅네리 서동현님이죠. 뭐, 박세주인 빅네리, 박세주인 서동현. 뭐, 검색하시면요. 졸라마리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있으니까요. 좋아하시는 분한번 검색해보시면 될거 같구요. 그리고 저스디스님까지도 피처링에 참가하셨네요. 그리고 프로듀싱의 RT님 참여하신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있는데 뭘까요? 개포, 개포를 첫번째 꽈줄 건데, 지금 알고, 있다. 줄 거고요. 자 나오는 코드들부터 볼건데요 고정 댓글로 확인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코드 나와있고요 역시나 이렇게도 코드표 드리니까요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코드 C 코드입니다 그죠 다음 코드 F 코드입니다 F 코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박세주님 저는 발의 코드 못 자른단 말이에요 요트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엔 이렇게 세개가 아니라 1번 손가락을 누워가지고 3, 2, 1, 나 프렛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4번줄부터잘 치셔야 됩니다 네, F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코드 F마이너입니다 F마이너는요 여기서 2번 손가락만 띡 떼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못 잡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면 요렇게 잡으실거예요 1번 손가락으로 첫번째 프렛을 1,2,3번 줄 동시에 다누르시는거예요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네번째 줄에 세번째 프렛 눌러주시면 됩니다 F마이너입니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F마이너 코드구요 다음 코드는 뭐 E 마이너두 개만 잡으시면 됩니다 A마이너 하나 내려와서 1번 손가락만 두번째 줄에 첫번째 프레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주시면 좋아요. 자 네, 이렇게 코드 나옵니다 오른손 주법은 이렇게 또로롱 치는 거 말고 한개 정도밖에 없고요 왼손은 코드 진행이 한세 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래 틀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입 털면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요 한 요쯤! 아니 요쯤! 요쯤에 저희 이제 노래 틀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오시면은 아 내가 이 배우면 저렇게 치는 거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코드 진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벌스 나오는 코드 진행이에요 첫 번째 코드 C 코드 여기서 오른손 한 번만 칠 거니까 코드만 잘 잡으시면 돼요. 6번 줄 막아주시는 센스, E 마이너.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세이버 숟가락,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추가하신 A m i n o 여기도 6번 줄 막아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F m i n 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거나. 이렇게 하면 4번 줄붙이셔야 되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6번 줄다치셔도 되겠죠? 요렇게 진행한 코드 진행 하나 첫 번째 경우의 수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새는 대부분 요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코드 진행은요. 후렴입니다. 후렴 그 뭐더라 봐. 아이폰 아이폰 갤럭시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할때 나오는 코드 진행입니다. 첫 번째 코드 F 코드. 그쵸 다음 코드 F 마이너. 그다음에 C. 그쵸 다음에 E 마이너. 여기서는 오른손 주법이 스트로크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인데요 이거는요 딱한번 나와요 이절벌스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코드 F 코드 두 번째 코드 A 마이너 세 번째 코드 C 다음 코드 E 마이너 요렇게 나오는 것까지 총세 가지의 코드 진행입니다 자 이제 오른손 스트로크만 알려드리면 끝입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다운업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운, 다운, 다운업, 업, 다운, 다운, 다운업. 요거구요. 저는 O, X로 말을 설명드리니까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라그랬어요 오늘 그냥 치시고, X는 그냥 지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 넷, O, X, X, X, O, X, O, O, X, O, O, X, O, O, X, O, O. X, o, X, o, o. 그래서 고정 댓글을 써놨구요. 저희 아래도 이렇게 드리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쳐보면은, 딱! 따따따 아따따 따따따 따, 따. 요겁니다. 점점 찍혀있어요. 이거 맨날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겨우시겠지만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코드 체인지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려면 왼손을 놓으셔야겠죠? 코드 진행은 어떻게 돼요? F, F마이너, C, E마이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되는 거죠. 근데 F에서 F마이너로 갈 때는요. 뭐 그렇게 바꿀 거 없으니까 여기는 뭐잘 안하셔도 되지만 뭐 C로 바꿀 때나 E 마이너로 바꿀 때는 확실하게 놔주셔야 됩니다. 일단 F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안 놔도 돼요. 여기 잘 보세요. 도코 C 이렇게. 도코 E 마이너 이런 식으로. 도코 F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놓는 포인트 잘 생각하셔가지고 바꾸셔. 여러분들이 코드 진행 빨리빨리 부드럽게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포인트 잘 지켜셔가지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오른손 이 주법은요. 여기 당연히 아까 경우의 수 2번 주법. 그래서. 이요 진행에도 나오고요. 아까 세 번째 주머 딱한번 나온다는 거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송폼이라는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벌스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런 거 있으니까요. 뭐 그거를 뭐딱뭐 종에 적으시든가 아니면은 외우세요. 우리 덤말릭, 빅네리, 저스디스, 팬이면그 정도 할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저도 코드 진행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세 가지 주법입니다. 첫 번째 코드 진행, 요거는요 그냥 우리 한 번씩만 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드 진행은 요겁니다요거는 이제 스트로크도 나오고요. 한 번씩 치는 것도 나올 거예요. 세 번째 코드 진행은 요겁니다요거는요 2절 벌스 때한번 나오는데 그때 스트로크를 칠 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 쯤에 전조가 됩니다. 전조가 되는데요. them. 깨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깨포를또 또 찝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 그때 깨포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꽂아주셔야 되니까요 항상 대기하시기 아셨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자 이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노래 틀고 연주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 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포인트들을 좀 찝어드리는데 그냥 저 새끼가 입만 터는구나가 아니라 포인트를 찝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한번 노래 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 2번에 해당하겠죠 그쵸 다시 한 번씩 치는 겁니다 푸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요네 그리고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아래 코드에 나오죠 1 0이너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4번째부터 치시면 됩니다 C 코드. 네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A 파트입니다 그러면 둘셋한 어. 응? 번씩 치시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경우의 수 1번에 해당하는 코드 진행이 테시면 됩니다. a 마이너. 자, 근데 나는 요렇게 한 번씩 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치시다 음에줄 아무거나 각자 맞춰서 치시면 돼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다 아, 일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하나가 말해줄 정도면 탁 여기 잡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할 게 여러분들이 센스있고 다실수 있을, 있을 거라고 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애니 마이너. 자, 이제!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스트로크 합니다. 셋, 넷! 그죠? 왼손 탈출. 잘, 잘 보세요. <목소리> 따, 따, 따, 따, 따, 따, 따, Fm. 자, 여기잘 보세요. 이마이너는 그렇죠? 이 한번 치고 잡죠? 그쵸? 그렇죠? 이제는 A 다시 하십니다. 아까 우리는소이랑 똑같이 쉬면 됩니다. 한 번씩. 근데 한 번씩 쉬는게 싫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아르페이조 느낌 내는거죠. 우리 피크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댄스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오는 부분은 경험원 3번입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치실거예요 F m o n t 코드 o w I d o 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거에요넷 아까 인트로 치 I don't know. I don't 이제 포르지랑 똑같은 2번인데 스트로크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대답 감사합니다 음. 셋넷아 약간 맞았어 인감인데 괜찮다 오! 스며 없죠? 닭아면서피크곤내는 거예요. 피크 피크아비, 피크아비, 피피크아아비피크아아아아아아 타이퍼 나이퍼 아드로이드다 요렇게 치시면 은 우리 덧말링님의 눈아이 피처링으로 빅네리 그리고 저스디스님까지 참여하신 이 노래 칠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깨포는 이따가 마지막쯤에 깜짝 등장하니까 잠깐 옆에 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코드 진행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거송풍 확인해보시면 나와있으니까요. 그거 먼저 세 가지 숙지하시고 주법 따따 따따 따따 따따 따따 요거, 요거 이제, 코드, 이제 코드 놓는 포인트만 잘 따지셔가지고 코드 진행 잘 이어주시면요. 무난하게 칠수 있습니다. 오른손 스트로크랑 F 코드만 잘 해결하시면요. 기타 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F 코드 이렇게나,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요. 우리 좀 오른 손 스트로크 할때좀 4번 주부터 치시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은요. 이제 바레 코드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만하시고 해보자. 아, 언젠가 잡아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해보세요. 아, 해, 아, 이 영상부터의 다음부터 바레코드 못 자른단 마리의 욕 이라는 멘트를 안칠 수는 없어요 어, 계속 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쇼미나머니1 1 음원들 다 하나하나씩 듣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할게요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곡들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쇼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빨리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그러시오